준비물은 이렇게 태평소 본체 태평소 본체는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여기 취구가 들어있는 이 조그만 모양 깔때기가 있고요 이 깔때기를 이 관에 꽂아가지고 꽂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팔랑을 끼워서 깔때기를 끼워서 요 상태로 불게 되는데요 사실 우리가 국악사에서 사오는 요 모습으로는 태평소 자체에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은 여기에 서라는 빨대를 끼워서 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지금 이 상태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소리가 안 납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이소에서 파는 빨대 같은 것들 있어요 이 빨대 같은 거로 저희가 서를 만들어서 소리를 낼 겁니다 우선 태평소는 소리만 나면 돼요 그게 제일 어려우니까 미리 만들어둔 서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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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스틱 통 같은 거 하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저는 여기다 서드를 넣어가지고 보관할 때 쓰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빨대를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요 빨대를 손가락 자이 검지 손가락 한마디 정도 잡아가지고 여기를 수평으로 잘라줍니다 요 입구를 잘 보시다 보면은 이렇게 눌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아래로 눌리는 부분이 있어서 자 여기를 잡고 자 검지 한마디만큼의 길이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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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이 상태에서 이 취구에 꽂아서 부는 건데요 지금 길이 자체는 너무 길어요 이거의 길이는 너무 긴 편이고 자, 이 상태에서 자기 입에 맞춰서 조금씩 길이를 줄여가면서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의 선을 만들면 됩니다 선은 정말 자주 만들어 보시고 계속 만들어 보셔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가 뭔지 찾아 내셔야 됩니다 만들면 만들수록 스킬도 늘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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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은 이렇게 사포를 조그맣게 잘라서 이용을 합니다. 납작하게. 자, 요 빨대의 입에 닿는 끝부분, 요 끝부분을 이제 조금씩 갈아주시면 됩니다. 이 끝부분을 손가락 끝으로 눌러준 채로 좌우, 비벼 줍니다. 이렇게 되면 서가 연해지거든요. 빨대를 연하게 만들어서 떨림을 좀 많게 하면은 그만큼 태풍수의 소리가 잘 납니다. 요 면뿐 아니라 이 저희가 접어서 생긴 선도 조금씩 갈아 주세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워서 갈아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선으로 가는 거는 정말 많이 갈리기 때문에 조금씩만 조금씩만 갈아주시고 이렇게 부스러기 정리해 주세요 서가 좀 기네 네. 여기까지 해서 서 한번 만들어보는 연습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어떤 음계로 어떻게 부는 건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